you <laughs> 아무래도 자야 될것같아왜 이런 날은 늦게까지 놀고 싶어도 못 노는 거죠. 졸려요. 엄청 <웃음> 졸한 주에 수... 피로가 쌓여서 만땅이어서 너무 힘들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안녕.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또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맥주를 마실 생각입니다. 맥주가 아니고 치맥 아니야? 치맥? 네, 치맥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왔어요. 스텔라, 오늘의 빅스텔라입니다. 선택의 폭이 좁았습니다. 스킨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아까 좀 잤어요. 치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킨아벌.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 너무 먹어보고 싶어. 링크, 치즈볼. 이건 그냥.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이거 뿌링클 뿌려진 치즈볼이거든요? 치즈 음. 음. 맛있네 음. 사람들이 왜 이거 계속 먹는지 이제 알겠어요 잘했다. 嗯对 okay. yeah. 소스는 너무 느끼해요. 치즈 소스, 뿌링뿌링 뿌링 뿌링 치즈 소스. 음. 근데 찍어 먹게 되는 그한 매력이 있어요. 남편은 지금 자려고 양치질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이렇게 치킨 먹고 나 혼자 산다 볼 거예요. 저희 남편 너무 성실해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먹고, 남편 옆에 있으면 옆에서 남편 얘기하면서 먹고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먹, 먹는다고 음 방에 들어갔어요. 이걸 두 개나 먹, 먹었더니 이게 세개 쎈데 치킨 을못 먹겠어 음, 엄청 달아 칼로리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달아. 어우 달아. 음, 그렇게 달아. 점점 느끼해지고 싶다. 러 혼자서. 이거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겠어요. 식은 치킨은 또 식은 대로 먹을만하더라고. 오늘도 배불러. 벌써 12시예요. 12시에 이걸 먹고 있어요. 대박. 미쳤어. 껍질은 또안 먹어요 <웃음> 먹고 살안 찌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근데 먹고 살이 안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안 찌는 사람들은 잘안 먹더라고요 저희 남편 말랐는데 진짜 먹을 것만 먹고 그냥 굶었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살안 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살 찌는 사람들은 살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저는 좀 음,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음식을. 음. 저는 그래서 먹방 하시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아 물론 이제 먹방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걸 먹을 수도 있겠죠, 굶고 근데 저는 아까 저녁을 밥을 굉장히 많이 먹고 떡도 먹고 그리고 이걸 <웃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불금이라고 꼭 치맥을 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남겼어요 배불러 확실히 혼자 먹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음 재밌게 먹어야지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넣어서 이건 남겨서 내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좀힘다아 근데 이만큼이나 나갔어요 전 언제쯤 모든 걸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 도전, 도전, 이 치킨도 아마 한 3일 정도 먹을 거예요. 놔두고 데워서 이렇게 저렇게 먹을 거예요. 다, 다 먹고 싶다. 다 먹고 살안 찌고, 아, 살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전부 다 먹었으면 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걱정하면서 하는거 아니에요? 살안찐 수는 없는 거 같은데? 그쵸? 그냥 어, 편안하게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음. 그렇게 시간 보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먹,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거 같아. 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내일 늦잠 잘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늦잠 잘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쉬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얻어지는 그런 보상 같은 날들 금요일 밤 특히 그래서 그래서 불금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 직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편하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날에 대한 부담감, 압박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금요일은 아무렇게나 막 마셔도 토요일 아침에 늦게까지 잘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TV에서 박수 치고 있어요. 랍스터 나온 거 보고 사람들이 박수 쳤어. 이런 늦은 시간에 사람들, 연예인들 나와서 맛있게 먹고 막 이런 거 보면 사람들 진짜 이 밤에 막 먹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치킨이랑 맥주를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이봐. 음. 조심하세요 음, 했나